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오늘은 제 카메라가 배터리가다 됐나봐요 그래서 자꾸 촬영하다 중간에 화면이 꺼져버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얼굴 없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2월 16일 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그 이후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세부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1월 20일부터 어 그동안 공적 그 전세 그 대출을 해준 주금공과 흑은은 물론이고 어 서울보증보험,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 대출까지도 다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게 한번 보면 그냥 어. 예외 없이 그동안은 뭐 이런저런 예외들이 많았잖아요. 그죠근데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은 무조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이 됐을 경우에 전세대출을 회수하는데 예외를 사실상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요. 1월 20일 이후에 전세대출 신청 자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가 그 증빙을 이렇게 해주면 적용이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은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증빙을 하느냐 계약서를 확인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이 오고 간 사실을 1월 20일 이전에 오고 간 사실을 입증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경과조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면 그 이전에 1월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그 고가주택이라도 대출 보증이 연장이 되는 이런 그 허용되는 그게 있는데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거나 전세대출 정액이 수반됐을 경우에 또는 경우에 수반될 경우에 신규 대출 보증이므로 원래는 만기 연장이 불가하죠. 그런데 전세대출이 갑자기 중단되면 오도가도 못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월 20일 기준으로 시가가 15억원 이하 어, 그런 고가주택 9억 초가 15억 이하겠죠. 이런 경우에 전세집 이사로 정액 없이 대출 전세대출이 늘지 않고 그리고 대출을 그대로 다시 이용해서 이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 안에서 어, SGI 보정을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음, 뭐 예외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기존 살고 있던 집을 이렇게 그대로 세대원이 실거주를 하면서 다른 전셋집을 하나 더 얻어서 직장 근처나 학교 근처에 실거주를 해야 될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요렇게 동일이 서울이다. 동일 부산이다. 안 되고요. 해당 소재 시, 군을 벗어난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조치는 이미 11월 10일 이후부터 동일한 내용이 이미 기적용이 되고 있어요. 주금공하고요 허거에는 그 다음에 보증부 전세 대출 후에 대출을 받고 나서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회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회수할 거라는 거를 전세대출 그 약정을 할때 이미 약정서를 제출을 했어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경과 조치가 또 있는데 아까 1월 20일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자주가그 이후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바로 회수되는 건 아니지만 연장이 제한이 된다고 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이렇게 고가주택 그런 지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을 할 때는 상속에 따라서 상속 때문에 고가주택을 취득했거나 다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됐을 때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는 한답니다. 그러 그러니까 대출 회수 유예는 했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갱신하는 것은 또 안된다 하더라고요그 다음에 요런 요런 요런 걸로 점검을 한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걸 여기 정리해 놨는데요 주택의 먼저 범위는 어떤 걸 가지고 다주택자를 카운트 하느냐 이랬더니 주택법상의 주택 복합 용도 주택 요거는 등기상의 상가주택 있죠 1층은 근린인데 2층은 주거용 주택 이라든지 요런거는 주택수에 같이 카운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양권이나 조합은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요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주택 보유시 산정기준은 일어났는데 후보 부부 합산해서 후보가 각각 한채 가져있다. 이주택 보유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적용 그리고 시가 9억 초과할 때는 고가주택으로 바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없는 경우도 있죠. 뭐갓뭐 이렇게 입주를 한 새집이라든지 아직 시세가 안 나와 있을 경우 뭐 그럴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또는 지득가액의 지득가액 요둘 중에 높은 걸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가 9억 초과 여부 판단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 전세대출 신규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때는 구억 초과를 어느 날짜의 시세로 보느냐 대출 신청일 기준. 그러면 대출을 어, 규정을 어기거나 뭐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돼서 회수를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어느 기준으로 보더니 했더니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등기 전 완료한 날 잔금 접수한 날뭐 이런 날이겠죠. 그때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주택매매 계약만 체결됐거나 분양권 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취득 전까지 들어와서 실제 살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그런 분양권이나 입주권 그런 경우 주택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치 갖고 입주해야지만이 그때 집으로 카운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좀 4번 항목이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요. 1 어, 2 1 6 규제에 따라서 종전에는 허용됐는데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 관련 주요 사례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드러났거든요. 여기 고가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문제로 다른 주택에 갔을 경우에 그럴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을 했겠죠. 그럴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한다. 이거는 대출보증 이용을 뭐 해놨습니까? 이용 불가 되어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 사는 경우에는 어, SGI에서도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사례 사례 2번은요. 비고가주택 보유자. 어, 이런 분이 전세대출을 받고 나서 주택가격이 올라서 전세대출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내 집이 저절로 고가주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6억짜리를 처음에 이렇게 목동에 전세를 들었는데 나중에 어,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했는데 이미 노원구, 노원구에 이 피를 집을 하나 가 있었어요. 7억짜리를. 그리고 전세는 목동에 이렇게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 노원구에 있던 7억짜리 집이 9억이 넘어가지고 고가주택이 됐어요. 나는 6억짜리 전세를 목동에 뭘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내집 전세 주놨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고, 나는 다른 집에 전세 사는 그런 케이스죠. 그럴 경우에, 이 뭐라 그러냐면, 안 된다 돼 있습니다. 대출보증연장이 안됩니다. 안 돼. 1월 20일 이후에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3. 시, 규제 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어, 요구로 전세금 정액이 필요한 경우 어, 내 집에 이미 고가주택을 하나 가 있고 나는 옛날에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1월 20일 그 이전에.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놨어요. SGI에서 대출 보증 이용 불가 되어있습니다. 안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 면 안되네요. 어떡해요 이럴 때는. 규제 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고가주택 보유자죠. 근데 전세 만기 시점에 집주인의 요구로 이제 집을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뭐 금액을 올려라가 아니고 집을 비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놓은 게 송파구에 9억짜리, 9억 초가 나는 보유자예요. 고가주택 뭐 보유자죠. 근데 전세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남에 7억원 전세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송파구에 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이제 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겠대요. 그래서 같은 이 강남에 동일 단지 안에 다른 전세 집으로 이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고 직장이고 그 근처에 있어서. 그동안은 가능했어요. 이게 서울 보증에 대출 보증받아가 하면. 근데 이제는 안 된답니다. 큰일 났네요. <웃음> 안 된답니다. 내 집에 방 빼라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1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 원 이하이고, 10억은 넘는데 1 5억원안 넘었어요. 그럴 경우, 4월 20일까지 전셋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살던 금액 그대로 보증을 재이용해서 이사를 4월 20일까지 이사를 할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SGI에서 보증을 해주겠답니다. 아이고 억수로 비싸게 다 굽니다. 그죠? <웃음> 4월 21일 날 이사하면 없습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사례 5.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세 만기가 끝나면서 내가 사놓은 아주 멋진 고가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이럴 수 있죠? 전세 살면서 이사 갈집 좋은데 살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고가주택 뭐 구입하자말자 어떻게 해요? 전세금 갚아야 됩니다. 집못 사네요. 뭐뭐 뭐 이랬노. 그죠? 전세 대출 바로 회수됩니다. 집못 삽니다. 전세 보증금그딱 대출 만기 끝나가 이용할 때까지 집 사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월 20일 전에 SGIG 보증 전세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에요. 근데, 어, 이미 이용하는 경우에 경과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래가 적어 놨죠. 어, 실내 보호 차원에서 규제 시행일 전에, 어, SGI 전세 보증, 그, 대출 보증을 받아서 이용 중인 고가 1주택 보유 차주는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시행 전에, 1월 20일 전에, 대출 받아 있는 사람은 대출 연장은 허용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대출 횟수가 아니고 연장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1주택 고가주택 가진 사람. 근데 다만 이 경우에도 1월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전에 고가주택 가 있었으면 대출 연장이 허용되는데 1월 20일 이후에 멋진 집이 있어서 하나를 샀어요. 그럴 경우에는 규제 시행 후 행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지 말라 켰는데 왜말안 들었노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장 안 해준답니다. 돈 있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입니다. <웃음> 어, 예를 한번 볼까요. 규제 시행일 전에 2018년 12월 1일에 SGI 보증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 이제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 12월 1일부로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어, 1월 20일 전에 주택을 취득을 했죠. 고가주택을. 그럴 때는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1월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샀어요. 국물도 없다 해놨습니다. 1월 2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라도 만기에 전세집 이사나 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가 또 있죠. 그럴 때 재이용이 제한이 되나 이용이 제한이 되나 1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이고 15억원 안되고 안에 안되고 4월 20일까지 전세 집을 이사 그리고 전세 대출 정액 없이 보증을 재이용 시 예외적으로 이래야 하네 서울 보증금을 허용해 주겠다 해놨습니다. 뭐 이미 그 이전에 고가주택 차주였어요 그리고 전세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금액 그대로 집을 비키라 해서 이사를 해야 돼요. 4월 20일 전에 이사해야 되네요. 결론적으로. 요 내용들을 전부 요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음, 표 자세 히 한번 보세요. 앞에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경과조치 대상 차주 중 시세 15억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에 대하여 3개월 내 전셋집 이사시 예외적으로 보정이용을 일회 허용하는 취지는? 이래 물었더니 어, 대출 증액이 만약에 없다 없다 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일 전셋집에서 거주가 가능을 했는데 맞죠? 대출 연장 이렇게 받으면 그랬는데 집주인이 비키라이가 이사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기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대출까지 못하고 이사는 해야 되면 곤란해지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런 지지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억 이하의 고가 1주택 사주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규제를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실거주 목적의 실수요 규제 구체적인 범위는 일어났습니다. 전세거주 실수요 증빙 아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증빙을 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요양치료, 부모복양 학교폭력 이게 부득이한 사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입니다. 이게. 이럴 게요때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소명을 해라 이 말이고 요어그 예. 다음에 주택 소재 지역 외에 어, 서울시나 광역시내의 구간 이동은 불인정하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국가주택과 전세집 모두에서 세대원의 양쪽 다 살아야 됩니다. 한쪽 안 살고 국가주택 전세 줬다. 애누리 없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에 공적 보정 동일한 예외 조치를 똑같이 그동안 적용하던 걸 여기도 SGI에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보증 대출 후에 고가주택을 매입을 했고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횟수 요 내용에 대해서 물어놨어요. 그 이전에 1월 20일 전에 1월 20일 전에, 전에 전세대출을 이용을 할 경우에 경과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방금 초롱대상한테 전화가 와서 전화 끊었습니다.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규제시행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만기까지는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고요. 만기까지는 아 그래 돼 있었죠? 그 전에 대출받았을 경우입니다. 차주에 대한 주택보유 등 세부확인 방법은 또 이래놓은 것은 어, <웃음> 고가주택 지득 다주택보유시에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어 이렇게 전세 대출을 실행할 때는 선대요 써야 된대요. 그리고 최장 3개월 단위로 은행이 국토부 주택 보유수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유죄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하겠답니다. 뭐다 따져본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반이 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 볼까요? 위반이 될 경우에는 연체 정보를 등록을 한답니다 다 이제 원리금 다 몽땅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포득 해야 되는데 안할 경우에는 연체 정보에 등록하고 연체이자 물리고 향후 3년간 주택대출 관련 대한민국 안에서는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전세대출 자주가 주택을 구입을 하였으나 매입 당시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인지 해놨죠. 주택 매입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보유주택이 시가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래요. 어 그래 놨습니다. 뭐 오르는 게내 의지와 상관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근데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대출의 연장은 제한이 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안 해줍니다. 중간에 이렇게 회수는 안 하지만 연장은 안 된다 되어있고요. 상속 증여로 고가1 주택자가 고가1 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출 회수되는지 해놨죠. 매입이나 증여로 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회수가 되고요. 요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택수가 느는 거니까. 근데 상속은 내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대출 회수에서는 제외가 되는데 나중에 상속받은 주택도 고가일 경우에는 대출 연장을 할 시점에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이동 등 실수요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고가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중도 해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되어 있죠. 어, 아까 부득이한 사유들이죠. 이게 그럴 때는 어, 근데 고가주택을 구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갈때 그냥 좀싼 집을 사지 왜 고가주택을 의도적으로 샀노 이렇기 때문에 대출 횟수 규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라면 대출 횟수 규제를 한다 이 말이죠. 횟수 한다 이 말입니다. 고가주택 사면. 어, 실거주 수요는 전세거주 또는 비고가주택 구매 비, 비고가주택을 사야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실거주, 뭐 실수요 뭐 증명을 해야 됐죠. 두 군데 다 거주해야 됐고 그죠. 그럴 때는 고가주택 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고가주택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주를 통해서 어뭐 급한 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고가주택을 사노이 말입니다. 무주택 전세 대출자가 전세 만기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기간 중에 고가주택 구매할 수 있죠. 전세 대출 중도 회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해놨죠. 다 싸그리 회수한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갭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꼴을 못 보겠답니다. 국토부에서. 그 다음 전세 대출 보증 제한 관련 규제 돼 있는데 여기 표 대로입니다. 적용되는 게. 표 요대로 적용됩니다. 음, 이제 사적 보정도 다 요렇게 규제에 다 들어갑니다. 그동안 공적 보정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적 보정까지. 여게 요번에 추가되는 거죠. 고가주택에는 뭐, 뭐 사적 보정 다 여가 꼼짝마를라 되어 있습니다. 9억 이하에는 그래도 뭐 공적 보정 뭐 요런 정도까지는 되는데, 음. 자 한번 정리를 하면요 어, 전세대출 회수 관련 규제 현황이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구입 또는 2주택자 전환시 대출 고가주택을 샀다 다주택자 됐다 대출 회수한다 되어 있죠 1월 20일 시행이고에 대책은 12월 16일 날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시행이 되는 게 지금 발표가 된 거예요. 전세대출 이용자가 비고가주택이고 1주택자 추가주택 취득 행위를 했다. 대출기간 중 금지하지 마라. 집 추가로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대출 회수 사유는 왜 다주택을 보유했노 이 말입니다. 비고가주택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면 다주택자가 돼서 회수. 내가 갖고 있던 건 비고가주택이었지만 다주택자로 회수. 무주택이었어요. 근데 고가 1주택을 구입했어요. 와집 하나밖에 안 샀는데 왜 회수하죠? 고가주택을 왜 샀노? 이 말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비고가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샀어요. 당신은 다주택자라서 대출 갚아. 그 다음에 무주택자인데 집을 달랑한 채 샀어요. 근데 어마어마 무시무시비싼 집을 샀어요. 왜 고가주택 샀노? 갚아라 이 말입니다. 1월 20일 시행한다 이말이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아까 보유는 대출 회수는 유예를 해주는데 얘도 전세 만기가 되면 안된다 했습니다. 그죠? 만기 연장 안된다 했습니다. 상속도. 어,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법 꽤 길게 살펴봤죠? 어, 근데 뭐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 끝까지 살폈고요. 아이고 얼굴을 넣다가 또못 넣으니까 이것도 참 깝깝하네요. <웃음> 카메라 배터리를 안 샀더니 얘가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